오늘은 등 운동하기 전에 등근육 공부를 한번 해 볼게요 뼈를 이렇게 뒷모습을 보여드리면 등근육은 강배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요 강배가 어, 등쪽에 있는 넓은 근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에서는 제일 넓은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일 두꺼운 근육은 엉덩이 근육이었고 제일 긴 근육은 어, 햄스트링 어. 이쪽에 대퇴뼈가 가장 길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각각마다 특징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넓은 부분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두껍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헬스하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등근육 굉장히 두껍잖아요. 근데 일부러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두껍게. 부... 두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원래는 사실은 등 근육이 그렇게 두꺼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대신 넓은 부분에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잘 발달되면 몸통이 슬림 해져요 두꺼워 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넓은 범위에 있다 그래서 얘는 근육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여기 뒤쪽에 뒤쪽에 이 청골 부분 그 다음에 여기 골반뼈 이 부분에 다 부착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흉추 중간 부분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부착이 돼서 얘가 근육결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넓은 근육이 이렇게 한 곳에서 모여요 모여서 얘가 한바퀴 꼬아 가지고 이 상완에 바깥에 붙는 게 아니고 이 겨드랑이 안쪽으로 해 가지고 요렇게 붙어요 얘가 짧아지시면 등근, 등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후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날개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등근육이 여기서 요런 식으로 갈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갈때이 날개뼈 하각을 이렇게 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근육이 약하신 분들은 날개뼈 하각이 들리죠. 날개뼈 하각이 들렸다는 거는 위쪽 부분은 앞으로 말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등이 이렇게 구분 신 분들이 말려 있어요. 그래서 등 근육이 약하신 분들은 등이 굽어 있고, 그 다음에 요 상완골 안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근육이 짧아지시면 어깨가 말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 근육이 뒤쪽으로 늘어지면서 이 앞쪽에 있는 구조물을 짧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 근육만 잘 발달을 시키셔도 훨씬 더 편안하고 슬림한 몸매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리면. 등 근육이 약해가지고 뒤쪽으로 당기는 근육이 약하면 등이 이렇게 굽어지면서 배가 나오게 되고 이 옆쪽에 있는 근육들이 늘어지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등 근육은 늘어나지만 이 앞쪽에 있는 구조물은 아까 이 상한 앞쪽으로 해서 나온다그 했잖아요. 그래서 어깨가 더 말리고 그 다음에 하각이 들리면서 여기 등이 라운딩 숄더가 되게끔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등 근육을 잘 발달시켜서 밑으로 내리시면 척추가 바로 쓰기가 좋고 좋은 자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내복사근이나 복부 근육도 평소에 잘 쓰실 수 있게끔 이제 몸 몸이 패턴화가 움직임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등 근육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 근육의 운동을 어~ 하시는 게 필수적이죠. 그래서 살 이제 몸통에 있는 근육들을 조금 더 정돈하고 어~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는 등 근육 운동이 필수적인데 등 근육 운동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가 잘 발달이 되지 않는다던가 앞쪽에 있는 근막선이나 목에 있는 근육들이나 어깨 위쪽에 있는 근육들이 너무 경직되면 얘가 뒤쪽으로 잡아당기는 운동이기 때문에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가 굽으신 분들이 운동하실 때 얘를 이렇게 피면서 갑자기 운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짧으신 상태로 이렇게 뒤로 제껴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서 두통이나 뭐 가슴통이나 어깨가 굉장히 많이 아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기 전에는 어깨 위쪽에 있는 스트레칭을 충분히 시켜주셔서 톤이 다운된 상태에서 하셔야 되고 가슴을 충분히 늘리는 운동들을 어, 가슴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복부 마사지 야구공 마사지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래서 야구공 마사지를 하셔가지고 얘가 뒤쪽으로 이렇게 늘 수축하는 운동을 할때 편안하게 동작이 되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엉덩이 운동들이 잘 엉덩이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렇게 엎드려서 후방 경사하는 운동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근육들을 제대로 쓰실 수 있어야지 등근육 운동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등근육 운동을 그런 것들 조건이 제대로 충족이 되지 않았을 때 등근육 운동을 무리하게 해주면 허리가 아프거나 어깨가 다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어, 등근육 운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운동들을 미리 해 놓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등근육 운동으로 만나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